어, 매저만 우리 에버랜드 갈까? 어 아빠 좋아 그래 그럼 얼른 가자 야호 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비로서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오늘 하루 집을 놀이공원으로 개조시켜 정말 각 잡고 놀아주려 합니다 약도를 그릴 겁니다 아빠랜드의 약도입니다 왼쪽 이부터 차례대로 열기구, 신바트모 회전근에, 회전 목마 두더지 잡, 개구리 점프, 아마존, 사파리입니다 자 이제 진행요원은 김딸 데려오시고 저는 여기 좀 마무리 좀 할게요 그렇게 김딸을 마중 나간 김하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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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다고? 여기가 바로 최대 가장 큰 놀이동산 아빠랜드 나나나나 수아 미미. <웃음> 여기요 <웃음> 자 여기 약도를 받으시고요 열개구에 올라타겠습니다 나. <웃음> <웃음> 짜잔, 아빠랜드 열기구 오픈메탈 시작합니다 자. 벌씬 힘들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어트로션으로 초대합니다. 자, 이곳에서는 우리 아빠랜드의 자랑거리 회전근혜가 있죠? 자, 탑승자분 탑차해 주세요. 하나 둘다 이렇게. 자, 지금부터 아빠랜드의 명물 그거 맞아요? 회전근혜 출발합니다. 아. 자, 카메라에 반갑습니다. 인사. 자, 아. <목소리> 어때? 매주 let me c 카메라 들기하고 하나 더 y e 자 갑니다 에 n e 드를 타고 있어 o p I'm not e 는게 나아질 수도. 자 이제 다 i 놀이기구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저희 약도에는 서있지 않았던 비공식적인 베타로 운영되고 있는 바로 우아 네. 네. 네. 음. 어? 아? 어? 뭔줄 알고 우아하는 거야? 아가씨 이제 아빠가 위에 올라가면은 아빠 네에 타서 슝슝하고 날아가면 된답니다할수 있겠어요? 그럼요. 할수 있겠어요? 네. 네. 할수 있겠어요? 네. 왜요? 네. 자, 잼 매종이가 여기에 다리를 쭉 펴. 좋아, 야, 네. 자 이렇게 쇼 움직여. 좋아. 와, 좋아, 좋아, <웃음> 자 멈춰. 멈춰, 멈춰. 배지, 배지, 배지. 배지 영업 중단. 배지, 영업 중단. 오늘은 이제 끝. 네, 그럼 다음 놀이기구로 가볼까요? 자 어린이 탈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자 안전바가 쇼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앉아주세요 자 준비가 끝난 어린이는 저요 라고 말씀해주세요 네, 자요네자준비됐나쭉 매달려있으면 올라갑니다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저요. <웃음> 저요. 자 내려와주세요 자 어때요 개구리 점프 재미있었네요 네, 네. <웃음> 네! 그럼 다음은 회전목마 타러 가실까요? 네, 가자! 회전목마 말고 다른 거 있어? 아, 나. 회전목마? 사실 말이 남았어. 말이 남았어. 자, 회전목마에 회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드릴 말, 말, 말 말하자, 말 말, 말, 말, 말. 들어가세요 자, 우리의 회전목마는 아직특별합니다 자, 회전하는 건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어. 땀을 눈물여서 그래. 아빠 땀 바로 가면 서봐 그럼 다음은 바로바로! 어로바 이리 <목소리> 자,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MC 아빠! 우아! <목소리> 우아! 자, 여기는 부러기어트랙션이고요 부러지로 변한 아빠의 머리를 방터뜨로 때리면은 동망신! 자, <목소리> 동망신! 주세요! 뭐야요 야! 호빈의 <목소리> 염 <목소리> <목소리> 야! 들지도 <웃음> 못하고 있어! 이거 하다가 만약에 매종루가 키면 어, 그거, 그거, 누르면, 안... <웃음> 행동이야, 그거 누르면 안 돼! 돌발 행동이야, 그거? 그거 누르면 안 돼! 자, 그러면 연습 게임을 먼저 해봅시다! 자, 레디 고! 야! 올라가면 때려야지! 아, 야! 올라가면 때려야지! 눈이없냐고 자, 준비 시작! 랄랄랄 아! 랄랄랄랄랄랄라, 우 랄랄라, 랄라라, 아, 아! 이, 라, 우이 랄랄라! 랄랄라 아우, 야, 올라가 쳐야지! 미니, 임 끝! 자, 간식은 바로바로. 아빠의 땡! 재밌으신가요? 네. 재밌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오트랙션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자, 아, 아, 존저러 존저러 존, 아빠 존으로 모시겠습니다. 으으.. 이거 왜 따뜻해? 이거 시원해야지.. 야, 왜 이렇게 뜨거워 이거 이거 온천이야? 뭐야 야, 아빠 존에 주의사항 먼저 알려드릴게요 앞에 있는 아빠 건무자의 안내를 받아 한 손에 한 잔씩 아빠 등에 앉아 옷젖습니다 바지 안젖습니다 신발 없습니다 양말까지 없습니다 옷, 바지, 신발, 양말까지 다안젖습니다 아빠가 젖고아빠만젖는 여기는 아빠 존입니다 예 자, 아빠 붙를고닭 가세요 자 아빠 존그치 보트에 올라 타세요 꼭 잡으세요 자 운동방화로 앉으세요안 잡으세요 안 잡으려고 지금 <웃음> 자그 옆에 있는 봉도 잡아도 되고요 자 출발합니다 슈오안 잤습니다 뭔아 아빠가 쫓고 아빠가 저는 여기는 앞에 <웃음> <너무 따뜻해>. <웃음> 미안. <웃음> 자, 아빠만 젖고, 아빠만 젖는 여 응. 아빠 젖인데 너도 젖어라. 안돼, 안돼. <웃음> 탈주, 탈주. 지금 젖었어? 안 젖었어. 조금만 못 젖었어. 조금만 안 젖었어? 응. 그래? <웃음> 아빠도 좋고, 외그러도좋 저는 여기는 아빠존입니다! 예에! 나봐두개어 왜? 아쉬워? 이야. <웃음> <Yeah. 웃음> 자, 갑니다. Let's go! 따라오신다! 끼고, 구렁렁 <웃음> 자, 우리나라 최대의 사파리 사자우리를 소개합니다. 자, 여기 사자우리는 우리의 가이드 가이가 소개해주실 겁니다. 자, 뭐 밀어밀어 하던데 자이 아이의 이름은 쫄랭입니다 지렁이를 주시면 됩니다 저도 지렁 맨날 줘봤는데 핸드터한테 <웃음> 아니 아니요 사자예요 사자 볼수 <웃음>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어 사자가 나왔어요 사자가 나왔습니다 <웃음> 손가락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웃음> 가짜로 사자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아니 아니 진짜 사자예요 진짜 사자 어때 사자 어떻습니까? 완전 못 짜요 완전 못 짜요? 끝끝 끝, 끝! 너무 많이 줘도 우리 사자가 살이 찝니다 에이, 이 살이 는데요 끝났어 아? 어? 지금 놀이기구가 지금 지쳤습니다 어떻게 에이! 하면 놀이기구를 깨울 수 있을까요? 사랑한 고지 e e